야 이거 못은데님 하이 엘베의 신이야 20층까지 <목소리도> 어머. 뭐? 나는 공중에 서있다 왜냐면 공중에 있기 때문이다 아 진짜 핵 힘듭니다 향이란 왜 이렇게 힘든 거야? 근데 저기 앞에 장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상 끊지마. 들어갑니다. 들어가.